고령해안경찰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경북 올진군 후포연안에서 경비구조과 경비구조 3팀 팀장 경사 박세철을 포함한 8명의 대원들이 수중구조 집중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박 팀장은 이번 집중훈련은 다양한 수중환경에서 구조활동을 전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후포연안은 내척의 침선이 35m 내외 수심에 산재되어 있어 각 상황 연출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다고 말했습니다. 고령 해양 경찰서 경비 구조과 구조대입니다. 집중 훈련이 3일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 팀이 8명이 왔습니다. 방기마다 네, 두 번씩 이제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각 해역마다 바다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물질 쪽으로 훈련을 오게 된 겁니다. 각팀에 강사들이 다 있어가지고 네, 강사랑 페어를 맞춰가지고 안전하게 진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연결. 전 국민이 다 볼겁니다.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어, 편집 안 되나요? 아 편집 안되나요? 아년몇년 동안 그러면 우리 해경에 몸다버리거죠어 저는 17년도에 입사해가지고 오늘부로 이제 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한 팀으로 해가지고 항상 뭐 상황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근무할때도 같이 8명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네. 성공했나요? 네 성공했습니다. 네, 성공 아, 어요 훈련에 참가한 손인권 경장은 이번 훈련 기간 중 후포 연하는 강풍과 높은 너울성 파도로 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제 고조 현장은 더하나 천우기상도 극복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훈련을 마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배를 앞으로 가려니까 물발이 시니까 밑에 난... 칸만 내려. <목소리>